안녕하세요. 네모 꽃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사람 접기를 쉬운 버전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고 싶은 색깔. 자기는 검이 갈색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갈색이 위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양부분이 가운데로 오도록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이 선이 옆 바깥으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이쪽 선이 이 면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요 양쪽 면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전부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돌려주세요 또 반으로 이렇게 접고 펴서 이쪽 선이 가운데로 오도록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이 옆면을 만나도록 이렇게 접고 다음 뒤집어서 이쪽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에 이렇게 접고 전부 펼쳐주세요. 다음에는 이것을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여기 꼭지점에서 두칸 띄운 여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두 칸만 접어줍니다. 여기 한칸두칸두 칸. 두 칸만 반대로도 이 꼭지점이 여기에 있는 두칸 이렇게 접어주고 이 밑에 두 칸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이 꼭지점이 여기에서 한 칸만 띄운 여기까지만 오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접었던 선 있죠 여기서 한칸 띄운 여기부터 두 칸으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두칸 접어주세요 그 다음 펴서 반대로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꼭지점이 여기에서 한 칸만 띄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미 접었던 이 세모 부분 여기에서 한칸 띄운 여기 이렇게 두 칸을 접어주세요. 다음 여기 이맨윗 꼭지점이 여기에서 떨어진 하나 둘셋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맨 위에서 한칸 떨어진 여기부터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다음 이맨국지점도 여기에서 세칸 띄운 하나 둘셋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 위에서 한칸 띄운 여기부터 밑으로 두칸 접어주세요 자 이런 기본은 완성이고요 다시 뒤집어서 여기에 가운데 두 칸만 남기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접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고 위에 한칸 여기 안쪽으로 눌려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남은 이 세모 부분을 그대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한 칸은 이렇게 하고 위에 이렇게 되어있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여한 칸에 여기 이 부분에 손가락을 대서 이렇게 누르고, 여 앞에 이 90도 꺾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부분을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사람이 완성입니다. 관절까지 표현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